이 길을 지금 이쪽 방면은 처음 와봤는데 어, 길이 다양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요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축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멀리에서 왔지만은 아주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단순히 오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지요? 네, 아, 저희는 고리 초심 산악계 산악대장 문학입니다. 산은 참 좋고요. 꽃보러 왔는데요. 진짜 아름답네요. 따님과 같이 오셨어요? 예. 네, 딸 어때요? 좋아요. 역시 산 최고예요. 예. <웃음> 오늘 산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 꽃이 어때요? 예뻐요. 아, 너무 너무 좋죠? 또 다음에 올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와서 고려해 되겠어요? <웃음>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아름답네요. <웃음> 역치사 와서 이렇게 유튜브도 확인하고 좋은 산행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재야둘리길 화이팅! 유수 영치산 진달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네, 지금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네요. 네, 진달래 행사장입니다. 진달래 행사장 영치산 전산 진리봉 등산로 입구입니다. 400m, 459, 510m네, 영치산이. 옆에 강화공원 가네. 생각보다 좀 높네. <목소리> <목소리> 에 예,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경사가져서 미끄러지기도 하시고 굉장히도 힘들어 하시네요. 예, 서서 진달래 보이 시작합니다. 산을 완전 빨갛게 물을 들였네요. 야... 칼텍스가 아주 그림처럼 어렵네요 네 따님아 같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예 멋집니다 진달래 터널입니다. 터널. 예, 음. 아주 터널. 멋지네요. 멋져. 예 작가님께서 지금 아주 멋진 사진을 담고 계십니다. 어디서 찍어도 아주 오늘은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망대 가는 길이요. 상춘개들과 진달래가 잘 어우러져서요. 예술입니다. 예 예술. <목소리> 공무차 올라가는 길인데. 영치산 정상에 다온것 같습니다. 정상, 정상. 영치산에서 기념사진 기본지점. 아, 정상에서 본 산단이다. 여기서 산단. 에 정상 올라오기 도 힘들지만 정상석에서 기념사진 하나 찍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